어제 3월 16일 뉴질랜드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작년 2022년 3월 16일에도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리고리 지역의 지진과 화산폭발들은 시간과 지역으로 거의 비등한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토대로 하여 지진과 화산학자분들은 지진과 화산폭발의 시기를 예측하려고 노력 중이십니다. 이번에도 작년 3월 16일과 어제 3월 16일에 작년에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어제 3월 16일에는 뉴질랜드 케르데맥제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이 대지진 히스토리를 조사해보면 동쪽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중국 중부지역에서 강진 발생이 도화선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불리고리 지역으로 보면 남태평양 뉴질랜드 바투아투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등의 지역에서 강진과 화산 폭발 시에 일본 대지진의 도화선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남쪽으로는 일본 남쪽의 광 북마리아나제도 가사와 라제도 이즈제도 치바현 이바라키현의 지진이 일본 대지진의 도화선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서쪽으로는 캐나다 미국 캘리포니아 세난드레아스 멕시코 칠레 등에서의 지진이 일본의 대지진의 도화선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북쪽으로는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의 군발지진이 러시아 캄차카반도와 쿠릴 열도의 지진과 화산 폭발 이후 일본의 대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3월 1일부터 오늘 3월 17일 금요일 오후 1시 현재까지의 전 세계의 지진을 살펴보면 오늘 새벽에 규모 5.1의 강진이 이라크에서 발생하면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지진이 도화선이 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며 3월 1일부터 17일 현재까지 3월 3일 바누아트 포트올리 지역에서의 규모 6.5의 강진을 시작으로 연속으로 규모 6에서 5 이상의 강진이 무려 7번 발생하는 과거에 볼수 없었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으며 뉴질랜드 역시 3월 4일 규모 6.9와 어제 규모 7.1 강진이 발생 중이고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규모 5 이상의 강진들이 연속 발생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무라피 화산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칠레에서도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곧 발생할 대지진은 최소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될 것이며 그 국가가 일본이 아니라 어떤 국가가 되던지 피해는 무척 클 것임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2022년 3월 16일 일본 후쿠시마현 해역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본 지진으로 3명이 사망을 하였고 24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만 채가 넘는 주택이 손상을 입었으며 도우쿠 신칸센에서 운행 중인 열차의 탈선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 만약에 규모 7.4의 작년과 똑같은 규모의 지진이 일본 도우쿠 지역 내륙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0년 1월 13일 중앙 아메리카 카리브 해의 섬나라인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 프랭스 인근지 표면으로부터 13km 깊이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피해를 입은 인구가 IT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300만 명에 이르며, 사망자는 22만 명이 넘었으며, 부상자 수는 30만 명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IT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 도쿠지역 내륙에서 IT에서처럼 규모 7.0과 진원의 깊이가 13km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과연 일본 도우쿠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